예, 지금 새벽 6시 56분 저는 오늘 아르헨티나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하러 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싸다고 하는데 한번 뛰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렛츠고 예, 텐션이 높아요 자, <웃음> 아, 여기서 지상열차를 타고 갑니다 지상열차 아닙니다 아, 내렸습니다 아. 여러분, 지금 똑같은 주소가 두개 있거든요. 저희 지금 1 시간 떨어진 대로 지금 잘못 왔어요, 저희 지금. 8시까지 지금 도착했었어야 돼가지고. 맞춰서 왔는데, 잘못 왔습니다. 완전히. 치술해야 될것 같아요. 병... 집에 갑니다. 집에 가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스카이다이빙을 하 갑니다. 가다 요 올라. 아 이거 왔습니다. Where are y from? Korea. Korea. 두 네, 시간 타고 아홉 시4 0 분에 내렸습니다. 여기가 스카이다이브 한는 데인가 봐. 네, 저녁에서 교육을한 시간 밖에 뛰어 내릴 것 같습니다. 두 시간이도 한 시간 뛰어 내리. 해달라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경쟁자가 많다 <웃음> 또 왔다 9시 52분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아. 교육하는 곳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저 앞쪽에서 다 비행기를 타는데, 이제 뒤쪽에 보셔도 굉장히, 어, 자연이 좋다. 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. 이런 느낌. 소. 뭐다쳐다보노 왜, 왜, 왜, 왜? 왜, 왜, 왜? 뭐? 자, 여기가 뭐 비행기, 비행기가 안에 있는, 안에 있는 곳입니다. 우와 비기 많네 어 떨어진다 곧 순서가 다가오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? 내가 기분이 어떻습니까? 너무 <웃음> <난> 떨려요 <웃음> 이제 준비하러 갑니다 긴장되겠죠? 맞지? 긴장되겠지? 긴장된 표정 아씨 <웃음> 긴장된 표정 남편 긴장 많이 하는 것 같죠? 기분 어떻습니까? 아,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시원하게 뛰어오는 거 뛰는 거? <웃음> 긴장한 거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어 노래가 텐션이 아, <웃음> 춤춰도 <웃음> <이렇게 하는 거야. 웃음> 연습실 시뮬레이션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<웃음> 하나 둘 <웃음> <웃음> 왔어 요자 갑시다 걔네 <웃음> 맞죠 아, 머리카락 들어 가맞는다는데 들어가니까 아우 땡기네 <웃음> 이거 이렇게 가는 거죠 어머 <웃음> <웃음> <아마> 찍었네네요 <찍어봤래요? 웃음> <이렇게 웃음> 아 빼준다고요? 줘요 빼주면 저 웃을게요 스카이다이빙 하자 빨리 하고 있는 남자들 <목소리> 여섯 명 맞네 <목소리> 남편이 타고 있는 비행기 출발합니다 낙하삼 지 되겠는데 <웃음> 재밌었어? 낙하산 피고 돌때 그냥 막 네, 바로 멀미 아니 했다 아, 멀미를 많이 할것 같은데 어떡하지? 암튼 해볼게요 이제 저희 차 차례입니다 어? 살아서 돌아왔나? 수고하십시오 텐션이 많아 뭐라 최고 최고! 최고다 최고! 아, 끝입니다 오늘 저희가 탄 비행기입니다 빅박스 아, 4시 52분 5시네요 아, 스카이다이빙 다하고 뭐. 도착했습니다 스카이다이빙 정말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최고의 액티비티 말로 응? 확연할 수 없는 그 짜릿함을 느껴보실까요? 느껴봤습니다 와끝매지면안매지 네, 어? 여러분 스카이다이빙 끝입니다 끝. 끝.